얼굴 전체가 근육으로 되어 있는 오등신 연방수사관 마셰티 오늘도 언제나처럼 상부의 지시 따윈 개나 줘버린채 악당 토레스의 소굴을 덮치게 됩니다 무작정 닭돌부터 조져버리는 마셰티의 무모함으로 인해 진입과 동시에 요단강을 건너게 된 파트너 양반 이를본 마셰티 네. 그냥 사과 한마디로 때웁니다. 이런 미친놈 이후 마체테 한자로를 들고 적진을 초토화시키는 오등신 마체티 하지만 이는 사실 토레스가 파놓은 함정이었고 결국 이일로 인해 마체티는 자신의 딸과 아내를 모두 잃고 마는데요. 그로부터 3년 뒤 일용직 노동자가 되어 하루하루를 연명하는 마셰티 그런 그에게 웬 부잣집 아저씨 가 접근합니다 그의 이름은 마이클 부스 막대한 자산을 가진 사업가로서 마셰티에게 상원의원 암살을 의뢰하게 되는데요 대가로 제시한 금액은 현찰 15만 달러 아무리 돈이 궁하다 한들 그래도 연방요원 출신인데 이런 드러운 짓거리를 좋다고 낼름받는 마셰티 역시 관상은 과학이죠 어느덧 시간이 흘러 거사 당일 마셰티는 조용히 암살을 준비합니다. 최적의 타이밍을 찾기 위해 숨을 죽이는 마셰티. 하지만 바로 그때 정체불명의 남성이 마셰티를 저격합니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사실 마이클은 토레스의 부하였습니다. 자신들이 지지하는 상원의원의 재선을 위해 자작극을 꾸민 것인데요. 아무리 자작극이라 한들 어쨌든 범인 역할이 필요했기 때문에 마쉐티를 함정에 빠뜨려 사지로 내몬 것이었죠. 하지만 이 영화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지구 최강의 오등신. 사건의 전말을 알게 된 마쉐티는 오직 복수를 위해 다시 일어서게 되는데요. 마쉐티는 원래 그라인드하우스에 삽입되었던 페이크 예고편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무슨 일인지 영화 본편보다 더 많은 인기를 누리게 되었고 결국 로버트 로드리게스는 이 가짜 예고편을 진짜 영화로 만들게 되는데요. 전형적인 B급 영화임에도 불구 두 눈을 의심하게 만드는 화려한 캐스팅을 자랑하며 공포 영화 뺨치는 화끈한 액션이 관객들의 말초 신경을 캡사이신으로 비벼 쏴 줍니다. 그밖에도 화끈한 총질을 선사하는 성당의 신부. s father have mercy. God has m e 수녀복을 입은 린제이 로한 대놓고 여전사인 미셸 로드리게스 등 전반적으로 작정하고 만든 듯한 샌마야 액션 씬이 가열차게 펼쳐지는데요 이후 마시티킬즈라는 속편이 제작 전작보다 더욱 화려한 캐스팅과 막장 전개를 자랑하며 B급 액션 영화의 팬들을푸추하면서도 핸즈업하게 만들어줍니다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시간 때우기 딱 좋은 아스트라란 피크 백션의 정수를 담은 영화. 만약 제정신으로 감당하기 어렵다면 술한 잔씩에 걸치시고 약간 업된 상태에서 감상하시길 적극 추천합니다. 평범한 가정의 듬직한 가장이었던 니콜라스 휴 어느 날 아들과 함께 집으로 귀가하던 중 연료를 채우기 위해 잠시 주유소에 들르게 됩니다. 하지만 이 선택은 그들에게 크나큰 불행을 안겨주게 되는데요. Get the fuck down or blow your 리기 잠시 한눈을 파는 사이 주유소 안으로 들이닥친 정체 불명의 괴한들 그리고는 눈 깜짝할 사이. <웃음> 닉의 아들을 그 자리에서 살해해버리고 맙니다. 뒤늦게 아들을 부둥켜안고 오열하는 닉. 하지만 그가 할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죠. 이후 아들의 살해 용의자가 체포되고 목격자로서 증언을 하게 된 닉. 하지만 단순 강도인 줄 알았던 범인들의 정체가 사실은 지역의 깽단이었으며 고작 입단 테스트를 위해 살인을 저지르게 되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는데요. It was an initiation. You kill someone at random. 여기서 유죄 판결이 나온다 한들 범인이 받게 될 형량은 겨우 3년에서 5년. 설상가상 전혀 뉘우침이 없어 보이는 범인의 모습을 보며 결국 닉은 뜻밖의 선택을 하고 맙니다. You're saying you testify to that in a no, t What? 이후 스스로 심판자가 되어 복수에 나서게 된닉 미행 끝에 범인의 위치를 파악한 뒤 그에게 복수의 칼날을 휘두르고 마는데요 <웃음> 그렇게 닉은 결국 복수에 성공하고 이내 마음의 평안을 되찾기는 개뿔. 알수 없는 공허함과 죄책감에 그의 삶은 더욱더 피폐해지고 맙니다. 심지어 그가 죽인 범인은 하필 깽단의 두목이었던 빌리의 친동생. 결국 빌리 역시 복수의 화신이 되어 닉의 뒤를 쫓게 되고 급기야는 닉의 남아있던 가족마저 빌리의 희생양이 되고 마는데요.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낳고 끝끝내 파국을 불러오게 되는 법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파국을 향해 걸어가게 되죠 그 이유는 가족이라는 존재가 자신의 전부와도 마찬가지였기 때문입니다 이미 나의 전부를 잃었기 때문에 파국이고 나발이고 더 이상 잃을 게 없는 셈이죠 소우와 컨저링 아쿠아맨 등을 연출했던 제임스 한 감독의 2007년작 영화로서 헐리웃의 대표적 5.8년 개띠 케빈 베이컨의 신들린 연기가 돋보이는 작품입니다 어찌 보면 흔하다고 할수 있는 아버지의 복수극을 그린 영화지만 닉의 경우 암살자도 특수요원 출신도 아닌 그냥 원래부터 평범한 남자였다는 설정이 좀더 처절하게 느껴지는 영화죠 전체적인 완성도 면에서는 분명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지만 그 거칠고 투박한 모습이 더욱 더 매력적으로 다가옵니다 복수를 다룬 영화들이 대부분 그 마지막은 굉장히 씁쓸하지만 그 과정만큼은 언제나 통쾌한 법이죠. 원빈이 만들어낸 판타지한 아저씨가 아닌 진짜 현실적인 아저씨의 삭발톤이 그려졌던 궁극의 복수극 데스 센텐스였습니다. 여기 또한 명의 평범한 가장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허치 매일 똑같은 하루를 반복하며 살고 있는 힘없고 노쇠해진 우리 시대의 흔한 아버지였죠 하지만 그러던 어느 날 그의 집에 한 쌍의 도둑 커플이 들이닥칩니다 반항 한번 제대로 하지 못한 채 그저 당하기만 하는 허치 심지어는 그의 아들이 도둑 한 명을 생포했음에도 불구 아들을 다그쳐 도둑들을 그냥 보내주고 마는데요 베이비! 렛츠고! 이후 주변 사람들은 물론 자신의 가족들에게조차 대놓고 무시당하는 이 남자 결국 쌓여왔던 분노가 터져버린 것일까요? 고양이 팔찌를 애타게 찾는 막내딸의 한마디가 We can't find what. My kitty cat bracelet. 그의 마지막 트리거를 당겨버리고 맙니다 일단 하차는 도둑 커플부터 오지게 조져주시고 <웃음> bracelet, mother...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버스 안의 깡패 새끼들을 단신으로 제압 자신의 감춰왔던 싸움 실력을 유감 없이 발휘해 주시는데요 <웃음> Ah! Yeah! Go! Ah! 하지만 이때 조져놓은 깡패 중 하나가 하필 러시아 마피아 보스의 동생이었다는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설정 결국 허치는 러시아 마피아 조직의 표적이 되어 기나긴 전쟁을 시작하게 됩니다. 과연 허치는 이 무지막지한 전투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사실 허치는 여러 정부 기관에 몸담았던 은퇴한 전직 특수요원입니다. 현역 시절 별명이 감찰관이었을 만큼 매우 악명 높은 존재였는데요.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 그의 모든 정보는 락이 걸려 있으며 어설프게 그의 집을 덮친 마피아들은 하나같이 찢겨진 걸레짱마냥 유명을 달리하게 됩니다. 이쯤 되면 허치가 아니라 마피아 놈들의 안부를 걱정해야 할 정도랄까요? 노바디는 하드코어 헨리의 연출을 맡았던 일리아 나이슐러 감독의 첫 번째 헐리우드 진출작입니다. 누가 봐도 존익이 떠오르는 뻔하고 흔해 빠진 컨셉이지만 액션 연출이 좀더 투박하고 꺼끌꺼끌한 느낌이 강한 편이죠. 특히 영화 초반에 등장했던 버스한 격투씬은 실전을 방불케 할 만큼 처절하고 현실적인 액션을 보여줍니다. 전반적으로 시원시원하고 빠른 전개가 장점 그냥 다 필요없고 싹. 때려 부수는 화끈한 영화가 땡기신다면 오늘밤엔 <웃음> 은퇴를 앞두고 자신의 신변을 정리 중이던 전문 살인청부업자 던컨. 그러던 어느 날 회사로부터 마지막 임무가 하달됩니다. 은퇴까지 남은 기간은 고작 2주. 당연히 던컨의 입장에서는 이들의 제안을 수락할 이유가 1도 없었겠죠. 하지만 강조되고 반복되는 설득은 계속해서 그를 불안하게 만들었고 결국 던컨은 마지못해 그들의 제안을 수락하게 되는데요. Leave the file on the company server. You don't have to be such a... 던컨의 회사는 전문 킬러들을 양성하는 살인 청부업체입니다 수많은 킬러들이 이 회사에 소속돼 있으며 정확히 50세가 되면 은퇴를 하게 되는 시스템인데요. 이때 이들이 받게 되는 퇴직금은 800만 달러 전후 한국 돈으로 환산하면 무려 90억 원에 가까운 어마무시한 금액이죠. 하지만 문제는 지금까지 이 돈을 제대로 받은 킬러가 단한 명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유는 다들 예상하셨다시피 바로 회사에서 개수작을 부린 것인데요 은퇴를 앞둔 킬러들을 마지막 임무랍시고 특정 장소로 유인한 뒤 잔인하게 살해해왔던 것입니다 일시키고 돈 안주는 생양아치들은 아마 전세계 공통인 모양이네요 어쨌든 그런 연유로 이번 임무가 함정임을 알아챈 덩컨 다행히 숙련된 솜씨를 발휘하여 현장에 있던 적들을 순식간에 제압해버리는데요 <놀람> 이후 자신을 죽이기 위해 고용된 5만 킬러들과 본격적인 전쟁을 시작 화끈한 피바다 액션을 선사하며 영화의 후반부를 온통 빨간색으로 물들이게 됩니다 폴라는 동명의 그래픽 노브를 원작으로 하는 독일산 액션 영화입니다. 넷플릭스에서 제작된 오리지널 필름이며 매즈 미켈슨의 날카로운 카리스마가 돋보이는 매우 선정적이고 잔혹한 작품이죠. 은퇴한 킬러가 등장하는 영화들 중그 수위가 거의 최상급에 속하며 살색과 빨간색이 번갈아 등장하기 때문에 감상시 후방주의가 반드시 필요한 뭐 그런 느낌의 영화입니다. 러닝타임 내내 유혈이 난 장자는 매운맛 버전의 존위기랄까요 강렬한 비주얼을 자랑하는 빌런들의 모습 또한 이 작품만의 색다른 볼거리 어디서도 볼수 없는 독특한 캐릭터들이 관객들의 염통을 오지게 후려 쳐주십니다 비록 짜임새가 촘촘하거나 그리 깊이가 있는 영화는 아니지만 사람을 꼬집어 죽이는 은퇴한 킬러에게서 깊이를 바라는 건 아무래도 욕심이겠죠 그냥 머리를 싹다 비우고 오직 액션에 집중 이 영화는 그걸로 충분합니다. 모탈 컴뱃은 동명의 게임을 원작으로 하는 대전 격투 장르의 화끈한 판타지 액션 영화입니다. 일단 원작부터가 오직의 장인한 것으로 굉장히 유명한 결국 그러한 이유로 실사 영화 역시 19금으로 제작, 원작의 버금가는 무지막지하고 화끈한 필살기들을 아무런 여과 없이 감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원작 팬들은 제대로 된 청불 액션의등장에 매우 흡족해하는 분위기죠. 액션의 퀄리티는 캐릭터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힘있고 날렵하고 잘 짜여진 느낌입니다 액션씬의 대부분을 배우들이 직접 소화해냈으며 각 캐릭터의 특징을 살린 다양한 기술들이 시선을 사로잡는데요 화염을 다루는 리우 카 짜릿짜릿 몸이 떨리는 번개의 신 레이든 기계파를 가진 잭슨 피지컬 끝판왕 소냐 칼날 모자 쿵 라오 지옥에서 돌아온 스콜피온 거대 도마뱀 랩타일 엘사 뺨치는 시원한 얼음쟁이 서브제로 등 그야말로 각양각색의 개성을 가진 오만 캐릭터들이 신나는 장기자랑을 펼쳐주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 너무 많은 캐릭터들이 한꺼번에 등장하다 보니 주요 캐릭터들을 제외한 대부분은 그냥 들러리 느낌이 강한데요. 특히 개봉 전부터 큰 기대를 하고 있었던 밀레나와 <웃음> 뱀파이어 니타라 The great hunter, 그리고 압도적인 포스를 기대했던 고루 등이 뜻밖의 잔목으로 전락 해당 캐릭터의 팬들을 정말 미치고 환장하게 만들었죠. 그냥 나오게 해준 것만으로도 고마워해라 뭐다한 느낌인 것 같은데 이세 캐릭터의 활약을 제대로 보지 못한 건 못내 아쉬울 따름입니다. 사실 볼거리만 놓고 보면 꽤 괜찮습니다. 적어도 원작 팬들에게는 낯익은 장소와 장면들이 다수 등장하고 화끈한 비주얼의 페이탈리티가 향수를 불러일으키죠. 하지만 영화로서의 완성도는 다소 부족한 느낌. 일단 스토리텔링이 매우 불친절하고 전개에 따른 강약조절에 실패하여 중반부가 전후반부에 비해 굉장히 늘어집니다. 심지어는 속편을 고려하여 마무리도 제대로 짓지 않았기 때문에 엔딩 크레딧이 올라갈 때의 그 찝찝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정도죠. 호불호는 당연히 갈릴 수밖에 없을 것이고 개인적으로는 6대4 정도의 비율로 호를 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자팬이라면 일단 한 번쯤 보시는 것도 나쁘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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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싶있어